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늘은 전자공학개론 마지막 강의로서 제 2장 전자회로의 14강으로서 트랜지스터 부분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트랜지스터는 다이오드와 더불어 이 PN 접합 의 방식으로 만드는 중요한 소자입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좀 많이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자동화 관련해서 어 사용하는 어 전자회로 부분 PLC의 입출력 단자에 주로 들어가는 그 포토커플라 부분에 대해서도 어 어느정도 이해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이오드하고 트랜지스터 두개 합해져서 만들어지는게 포토커플라 라고 하는 전자 소장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다이오드에 대한 강의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트랜지스터, 다리가 세개짜리인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강의를 어,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것은 쌍극접합 트랜지스터 라고 보통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쌍극접합 트랜지스터,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그러니까 뭐 BJT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글자 써지질 않네. 자, 쌍극접합 트랜지스터. 이제 PN 접합은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PN 접합을 접합에다가 다시 뭐 N형 반도체를 하나 더 추가를 하든지 아니면 n p 접합에다 P형 반도체를 하나 추가를 하든지 해서 NPN 또는 PNP 이렇게 세 개의 반도체 소자 접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NPN 형하고 PNP 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단자별로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 가운데 끼어 있는게 이제 좁은 요 부분 다른 성분의 반도체가 있죠 nn n 사이에 p 가있든지 pp 사이에 n 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터 컬렉터 부분 이 n형 반도체로 되어 있고 베이스 부분이 p형 반도체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베이스 부분은 n형 반도체로 되어 있는데 이미터 컬렉터 부분이 P형 반도체로 되어 있는 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현장 실무에서는 뭐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NPN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PNP형하고 NPN형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 에미터, 컬렉터, 베이스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그리고 기호가 옆에 이제 나와 있는데, 베이스 부분하고 에미터하고 컬렉터 부분이 이렇게 따로 돼 있어서 다리가 3개입니다. 다리가 3개고 특이하게 이제 베이스 부분에 작대기가 붙어있고 화살표가 2m 쪽으로 나있죠. 이것도 자세히 보면 화살표가 2m 쪽에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는 들어오고 하나는 나가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나가는 모양으로 되어 있느냐. P 이 에미터 쪽. 하고 베이스 쪽 하고 PN 방향으로 화살표가 나갑니다. 요거는 PN이 거꾸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죠그요 방향으로 이제 화살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PNP형하고 MPN형이 있는데 MPN형 하나를 기억을 하시면 그죠? 화살표가 밖으로 나온다. 에미터 쪽에서. PNP형은 자동으로 뭐 반대 방향이니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대체의 실제 모양은 뭐 이렇게 패키지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20 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 약자입니다 에미터 컬렉, 베이스 컬렉터 음, 그리고 뭐 이렇게 컬렉터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음, 뭐 여러가지 이제 종류가 포장 패키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돼 있는데 이렇게 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n 접합으로 구분 된 PN 접합으로 구분된 세 개의 토핑된 반도체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NPN, PNP 세 N, P 개의 이제 반도체 영역으로 어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PN 접합, PN 접합 이렇게 따져도 되죠. PN 접합, PN 접합 이렇게요. 이 영역을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라 부른다. 그래서 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BJT라고 보통 부르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트랜지스터 입니다. 베이스에 인가되는 어, 전류에 의해서 요 베이스에 전류를 인가합니다. 입력을 인가하면 컬렉터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제어하는 전류 제어 소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전류 제어 소자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소자는 이제 반도체 소자는 트랜지스터는 트랜지스터라고 씁니다. 그리고 한국말로도 뭐 트랜지스터라고 보통 본 거죠. 그래서 다리가 세개 짜리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N, P, N.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 P, N이죠. 그죠 어, 이렇게 하면 P, N입니다. 그래서 P, N 접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P, N 접합이 두개 연결된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은 뭐 베이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베이스 이쪽 부분은 에미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 부분은 컬렉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말로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 뭐 이렇게 어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는 뭐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P는 positive, N은 negative라는 뜻이죠. N형 반도체는 뭐 기본적으로 negative, 즉 자유전자가 로 이루어져 있고 P형 반도체는 전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죠 원자적으로는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N형 반도체 쪽에서는 자유전자가 있겠죠 P형 반도체 쪽에서는 전공.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실제로 그, 에미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에미터는 나온다는 뜻입니다. 컬렉터는 모은다는 뜻이죠. 컬렉, 컬렉터는 모은다. 왜, 왜 이렇게 붙였나? 이거 나온다는 얘기, 방출한다. 방출한다. 기본적으로 자유 전자, 자유 전자 입장에서 그죠. 자유 전자 입장에서 에미터는 에미터는 전자를 방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컬렉터는 전자를 받는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이제 전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전자 이동이 전류의 이동이니까 그죠. 음,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미터 컬렉터 베이스는 그 사이에서 교통정리를 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일종의 수도꼭지처럼 이 흐름을 에미터 컬렉터 사이에 전류 흐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에미터, 베이스, 컬렉터, 이런 구조로 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뭐, 반도체 형태에 따라가지고, 그죠? 파지티브 네가티브 파지티브로 PNP로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그 mpn형을 많이 쓰는 게 현장 실무에서는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 mpn형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뭐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도 그죠?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요렇게 그리고 이쪽을 에미터 컬렉터라고 하고 요걸 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동그라미 하나 그려가지고 이제 원 안에다 이렇게 집어 넣는데 특이하게 이제 화살표를 이렇게 정해 주는 거죠. 화살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PN 접합이기 때문에. 이렇게 흐르겠죠. 그렇죠? 불이 흐르기 때문에 화살표 표시를 이렇게 해주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NPN 형 TR은 트랜지스터 TR은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저 설명을 드린 에미터, 컬렉터, 베이스의 모양이 에미터 쪽에 화살표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로 P-N 접합이기 때문에 화살표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 얘도 지금 에미터 쪽에, 에미터 쪽에 P-N 접합이니까 P에서 N으로 화살표가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려보면 그죠 기호를 그릴때 이렇게 베이스 라고 하고 콜렉터 라고 하고 에미트 라고 하면 뭐 원을 이렇게 하나 그릴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에미터 쪽에 화살표는 PN 접합 인데 PNP 형 같은 경우에는 P-N-P의 모양이 되기 때문에 P-N 접합은 p 에 N으로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죠? P-P-S-N으로 그래서 P-N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밑에 쪽에 화살표를 붙이는데 P-N-P 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식으로 그림을 그린다 이런식으로 그린다 동그라미를 뭐 안그리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PNP형 하고 MPN 형 두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자회로의 입장에서 MPN 형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트랜지스터를 기본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에미터, 컬렉터, 베이스. 그래서 실제로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이 사이를 흐르는 거고 베이스가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전자회로가 이렇게 어, 하나 생기고 그죠?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하나 생깁니다. 보통은 이제 에미터 쪽을 접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 전자회로가 두 개의 회로가 생깁니다. 에미터 베이스 사이에 전자회로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회로가 하나 생기는 거죠. 그 다음, 에미터 콜렉터 사이에 회로가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가, 요게 이제 메인이고, 요게 이제 보조회로, 보조회로입니다. 얘는 보조 입력회로입니다. 보조라는말 빼고, 입력회로. 요거는 출력회로라고 보면 됩니다. 그림은 이렇게돼 있지만은, 전류가 이렇게 이제 흐른다. 그리고 여기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도록 어, 한다.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이제 좀 표시를 좀 잘못했는데, 에미터 쪽을 그라운드로 둡니다. 에미터 쪽을 그라운드로 둡다 그래서 에미터, 요런 경우는 이제 에미터 접지, 또 에미터, 책에는 이미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터 공통, 또는 이미터 접지 회로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사실 접지를 에미터에 둘 건지, 베이스에 둘 건지, 컬렉터에 둘 건지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게 이제 에미터 접지 에미터 공통회로가 많이 사용된다. 그래서 그 세워 가지고 많이 그려져그죠 세워 가지고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에미터, 컬렉터, 어, 베이스, 이렇게 어, 되고 베이스 쪽에 이제 전압을 이렇게 걸면 전압을 걸면 거죠. 시그널이 열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 컬렉터-에미터 사이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크게 증폭돼서 나타납니다.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어 트랜지스터가 하는 역할이죠. 기본적으로 트랜지스터가 어, 하는 역할은 증폭입니다. 뭐를? 그래서 입력 입력 회로에 인가되는 신호 그래서 소신호 증폭이라고 보통 이야기 많이 하는데 입력 회로에 인가되는 신호가 이렇게 있을 때 그죠? 이 크기를 이 출력에서는 키워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증폭작용을 한다. 그래서 그 트랜지스터는 기본적으로 전류제어를 하는 전류증폭소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BJT는 베이스에 인가되는 전류에 의해 컬렉터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제어하는 어, 전류제어 소자 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있죠 어, bjt 즉그바이폴라 정션 트랜지스터 는 베이스 입력 회로 를 가지고 콜렉터 에미터 사이에 어, 입력 회로에서 들어온 그 신호를 크게 증폭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소자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트랜지스터는 증폭 작용을 한다는 걸 기본적으로 이제 마음에 두시고 어, 트랜지스터 자체그 특성이 한세가지 정도 영역으로 좀 나누는데 포화 어, 영역 활성 영역 차단 영역 뭐 이런식으로 좀 나눕니다 지금 여기 좀 표시가 되어있는데 포화 영역 활성 영역 차단 영역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그 활성 영역에서 사용을 할 때는 트랜지스터가 증폭작용을 하고 포화영역에서 사용을 할 때는 트랜지스터를 마치 디지털 스위치처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트랜지스터를 디지털 회로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포화영역에서 사용을 한다. 그렇게 되면 약간 스위치와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스위치작용, 그러니까 일종의 전자스위치, 입력에 어떤 값을 주었을 때그 콜렉터 에미터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 전압이 어, 콜렉터 에미터 사이에 전류가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 그걸 어, 조절을 할수 있는 일종의 스위치로서 전자 스위치로서 작용을 한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